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봄은 역시 딸기죠 딸기 특집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이 좀 더워지는데 시원한 거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카페에 딸기 음료들은 진짜 5,6천원 7,8천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딸기 스무디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나만의 딸기 스무디 만들어 볼까요? 딸기 우유 딸기잼 설탕 비닐봉지에 딸기를 넣고 설탕도 넣어주세요 바람이 모두 빠지게 한뒤 살짝 손으로 눌러 으깨어주세요 설탕이 섞일 정도로만 섞어주시면 돼요 완전히 으깰 필요는 없어요 이대로 납작하게 한뒤 냉동실에서 얼려줄게요 1인분씩 하고 싶을 때는 봉지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절로 나눠가지고 묶어주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쓰실 때는 잘라서 한쪽만 쓰면 돼요 꽁꽁 얼려준 딸기 우유 딸기쨈 저는 위에다가 생크림을 짜줄거거든요 일단 처음에 못나게 짜주시고 끝을 따라서 쭉 올려주세요 이풍에는 되지 않네요? 에이!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요 초코도 딱 꽂아주고 위에 초코도 짜줄 거예요. 슈가파우더도 소리소리 뿌려주고 프링트도 있으면은 하나씩. 나만의 칼로리 폭탄 딸기 스무디 완성입니다. 이렇게 팔면은 안 남겠는데? 18,000원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음! 음! 와! 나 이때까지 왜 사먹었지? 음! 와! 와... 기록수... 딸기특집 3탄! 칼로리 폭탄 딸기 스무디 어떠셨나요?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마구 다 넣은 것 같아요 칼로리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맛은 카페에서 파는 거하고 맛은 비슷한데 여기서 더 설탕을 추가해서 달게 해야 완전히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이라도 덜 살찌기 위해 설탕을 좀덜 넣어서 덜 달게 마셨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설탕량은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딸기잼이 혹시 딱딱하다면 우유랑 딸기잼 먼저 가신 다음에 그다음 얼린 딸기를 넣고 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